오랜만에 이호 참치 왔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형님 찍지 말라고 하셨죠? <웃음> 우리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웃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라는 그 네, 거로...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들 참치가 어, 나왔습니다 여기 참다랑어고요 여기는 눈다랑어를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참치를 드시면은 평소 여러분들 드신 것과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나실 거예요. 약간 기름이 조금 좀 올라와가지고 참다랑어 특유의 제대로 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정도면 5만원 내지 7만원입니다. 가격은. 자 여러분들 어, 먹기 전에요. 어, 여기는 그 머리 해체했던 그 전에 옛날 영상. 어, 그때 그 제가 친한 형님 가게 어, 곳인데 여기는 무슨 협찬을 받거나, 무슨 광고, 광고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뭐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는 만큼, 자, 돈을 지불하고 가는, 네, 그런 곳이에요. 혹시나 또, 이제 저 간판을 찍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 이거 좀 광고 아닌가라고 좀 오해하실 분들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 항상 광고는 광고라고 투명하게 밝히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긴 절대 협찬이나 광고가 아닙니다. 어, 여기 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모과하고 대추. 모과하고 대추. 음. 아. 이게 배꼽살이죠, 니? 저도 많이 악순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배꼽살. <웃음> 이게 보통 무한리필이나 이런 집에서 좀 이제 얼었다가 녹은 거 이런 거 드시게 되면은 이 느낌이 안 나요 평소에 이제 뭐 무한리필집 많이 가시는 분들이 드셔보시기에는 어? 이게 왜 이렇게 좀 물컹하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참다란어 뭐. 음. 본연의 그 맛입니다 살짝 기름지면서 와. 와, 좋다 이쪽 마산지역 왔는데 좋은데이 감사합니다 계란말이는 동갈로스 약간 간장장하리 맞는 거? 아거 그냥 아건 그냥, 응. 네. 음. 어. 음 카스테라는 약간 카스테라 느낌이 조금 나는데. 음. 그럼 여기 약간 도톰하게 썬 부위가 어디였죠? 지방층이 좀 약간 적은 부위?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새도로 쪽, 뱃살 새도. 끝나는 부위. 아. 네. 자, 내가 아는 척 해야지. 자, 요거는 새도로입니다. 아, 새도로라는 살이고, 뱃살 끝나는 쪽, 예. 네. 그쪽 살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죠? 음. 아유, 또 편집자가 또 이거 다 내보낼 것 같은데. <웃음> 사사사. 아한3세번시시 번도 이거 사라져 없어져 버려. 아 손님 아까 손님들이 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아저 어. 아, 네, 아, 아, 네. 아, 저도 네. 감사하게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네. 예, 맙습니다 계시던데. 예, 주 마이 싸게. 자 우리 형님 가만히 해. 진짜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쏴사건하세요 아아 이래쪽 뱃살 하나 더. 아. 음 그러니까 아. 항상 최고니까. 최근에... 아. 근데 여러분 여기는 기본적으로 김을 안 주시 안 주세요. 근데 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린대요 아. 제가 이 전에 영상도 한번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음. 이 참다랑어는 원래 김이 안 싸드시는 걸 예, 추천하신다고. 물론 사람의 입맛이 다르다 보니까 뭐 김을 이렇게 단꼭 드셔야겠다라고 하시면. 뭐 좋습니다. 그 김을 싸 드시는 건 좋은데 김을 싸 드시는 이유가 비린 맛이 좀 나고 해가지고 예전에 얼린 막 참기름하고 김을 해가지고 그걸좀 감추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김을 좀 많이 이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입맛이 되다 보니까 음. 어디까지나 취향은 존중 아쏴아수아 음. 여기가 어디였죠 형님? 이제 오토로 대뱃살, 대뱃살, 아 오토로. 마블링이 체방층에 아주 오. 잘 잡혀 있습니다. 와. 이거는 이제 운동량이 많은 곳으로 뭐 이런 살은 좀좀살 같아요. 아가미 뒤쪽, 예. 머리인 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또 여기가 또 좋더라고요. 쏴샤쏴 그. 아,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대로 맛있고, 약간 요런데또 씹히는 어, 그런 맛으로. 음. 와, 여기도 칼집을 잘내놔서 그런지. 아, 이것도 좀 심대. 근데 부드럽네. 뱃살 있는 쪽에 꼬들꼬들한 은피 지방하고 음. 있는 소껍질 쪽. 음. 어느 것 다네. 음. 자, 이거 기가 막힌 초밥 여기다 가또 소주 한잔 해봐야죠, 여러분들. 자, 술술술. 오. 사라지네요. 와. 사라져 사라져. 와. 여러분, 이 노래소리가 좀한 번씩 들리시죠? 이 위층에, 카라오케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좀 들어오네요, 예. 음. 자. 아, 기가 막 쏴쏴쏴. 와.. 자 오이 착즙한 어, 오이소주를 또아 형님께서 또 서비스로 또 주셨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쏴쏴쏴아술맛안날거예요음 오이주스 같은 어 그니까 어, 아니 이게 오이가 약간 좀 소주 맛을 좀 중화시키나요 이게? 술 맛이 거의 안 나네요? 오이가 그래 생각보다 향이 좀 강한 그런 채소가 보니까 아.. 음. 어. 아자 어, 형님 그때 전에 나왔던 영상에 댓글이 그 댓글이 많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웃음> <웃음> 흔히 말하는 오늘의 저 우리가 <웃음> 흔히 말하는 <웃음> 아니, 이게 원래 일식 용어가 다 일본말이 많다 보니까 음. 또 이제 방송하는데 배를끼치게 될까 봐또 우리나라도 이제 당해진지 투철한 분들이 많아서 아... 이런 말씀을 잘못 드리게 되면 되게 이제 또 이제 잡사 이제 열심히 크리에이터 이제 뭐 하시는데 이게 뭐좀 배가 될까 봐아 조심한다고 <웃음> 했던 게큰남 <웃음> <끝난> 됐네요. 큰남 <분명히. 웃음> 아, 또 이렇게 살이 뭐 손님들한테도 이게 좀 빈게 있으면 이렇게 좀더 내주시죠 예, 예, 예, 이렇게 예, 내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보안이필은 예. 아니지만 예, 그렇죠 이렇게 1인당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사님이 드시는 코스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집에서 5만원짜리 혹은 이제 7만원짜리 요 정도에 나가는 지금 고기를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셔서 잡사님 이름 뭐 이렇게 대시면 뭐 <웃음> 그냥 오셔도 고기 원래 이렇게 나가는게 예. <웃음> 서비스 이제 제 이름 대고 오시면 서비스에 한점더 네, 드리겠다 아 네. 어. 그 걱정 말아지면 힘들겠네요 아유 쏴쏴쏴쏴아 <웃음> <웃음> 음 아, 자, 나타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참다라오가 아닌 부위 딱한 부위 드리는 거 음. 메카, 황새치 뺏어 아! 메카, 메카, 황새치 그치. 제가 전라도 살때그 저희 집안 되시는 분들 중에 저 삼촌포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삼 네. 그쪽에 사시는 분이 이거를 한번 좀 갖다가 주신 기억이 나요 어. 메카라고 하는 게뭐 네. 음. 꼬들꼬들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음. 꼬들하니까 음! 아! It's my style 아.. 조금 더자 이제 요정까지 하고 남은 시간 우리 형님과 간단하게 소주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여러분들 마산 오동동 이호 참치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친한 형님이 운영을 하시는 곳이고 아주 광고 우려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협찬도 아니고 예. 근데 정말 맛이 좋으니까 추천을 해드린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음식을 잘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음.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